스텔라론에 대한 데이터와 녹음 기록이 정리됐다. 바로 호출할까, 외부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일련번호 13175의 호출을 요청한다. 암호화 된값 가장 높음. 자의호출 승인 완료. 재생 중. 수년간의 연구 결과가 눈앞에 있습니다, 수호자님. 스텔라론이라는 것이 모든 재난의 근원이라는 증거가 명확해요. 시민들은...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박사님. 알리사렌드님께서 그 물건을 작동시켜 이 세계의 한파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진실... 수호자님, 진실은 다수의 생각대로 바뀌지 않죠. 여기 연구 보고서는 벨로보그 최고의 학자들이 흘린 땀의 결정체예요. 그들의 권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박사님의 차질을 의심해 본적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를 믿어 의심치 않죠. 이 자리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 소리... 그들의 소리가... 내 머릿속을 맴돌고 떠나질 않아요.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연구 얘기 계속하시죠. 이 연구 보고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사님. 오직... 오직... 오직 뭐죠? 수호자님 듣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께서 스텔라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보존의 이름으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1, 3, 1, 7, 5호 처리 재생 완료. 계속해서 일년번호 2, 4, 8, 3, 0을 재생한다. 이해가 안 돼요, 박사님. 왜그 귀중한 연구 결과를 숨기시려는 거죠? 박사님께서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이신 건데 난 아직 어리단다 얘야 언젠가 언젠가 알게 될게요 수호자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셔 모든 결정은 벨로보그의 안녕을 위한 거지 전 그냥 속상해서 그래요 우리 연구는 멈춰버렸고 박사님의 성과도 눈속에 묻혀버리겠죠 <웃음> 2, 4, 8, 4. 밀사이머 박사님 생전에 밀착형 로봇 가디언으로 큰 전쟁에서 살아남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사님과 그의 조수가 세상을 떠난 후로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죠 아 그렇군 탐색을 시작하지 박사님의 연구 성과를 전부 찾아내야 해 찾았습니다 소자님 모든 문헌이 여기 있어요 음, 좋아 이쯤 하지 소장님이큰 놈은 어떻게 할까요? 아, 부숴버리기엔 아깝고 사람을 찾아 시스템을 초기화시키고 하층에 갖다 놔 듣자 하니 개척단에 자가 방어 기능이 있는 로봇은 없다더군 네, 소장님 죄송해요, 박사님 하지만 이런 성과는 반드시 축성가가 직접 관리해야 해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 당신의 뜻을 이어줄거예요 5, 7, 6, 1, 4, 5 자료 재생 완료 데이터 재생 종료 이제 진실이 밝혀진 <웃음> 거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군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쿠쿠리아는왜 갑자기 성격이 변한 걸까? 브로니아 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어머니… 어머니 모르셨을 거야. 어쩌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 브로냐. 이제 결심할 때가 됐어. 나랑 얘기 좀할수 있을까? 다들 이 정보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빨리 다음 계획을 결정해야 해서 말이야. 노심… 지상으로 통하는 길이 이제 가까이에 있어 고마워 너희의 노력이 하층구역에 다시금 희망을 심어준 거지 지금... 지금은 기도밖에 할수 없지만 신락같은 희망이 일말의 기회가 되길 바래 이번엔 삼포한테 고마워해야 해삼포의 정보 덕분에 중요한 순간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 와일드 파이어의 우두머리로서 하층구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너희를 지켜만 볼순 없었거든 에? 아타샤 선생님이 와일드파이어의 우두머리라고? 그, 그럼 올레그 아저씨는? 올레그씨는 내 대인 역할을 해주며 날 도와 하층구역 표면상의 각종 사물을 처리해주고 계셔 올레그씨 덕분에 난 시간을 내서 하층구역 민생을 챙기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 또 나름대로 스바르구의 계획에 대항할 준비를 할수 있었고 너희의 출현이 내 오랜 계획을 뒤엎어줬어 그래서... 더 너희한테 고마워 하층구역의 자유를 되찾는다면 사람들이 널 영웅으로 칭송할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스바로그가 노심을 봉쇄하지 않더라도 지하 사람들이 무턱대고 상층구역으로 가선 안돼그 냉열한 수호자가 거짓과 술수로 상하층을 갈라놓는데 하층구역의 변화가 발각된다면 무슨 짓 와일드파이어가 힘을 기르려면 아니, 내가 가장 제레? 너희 앞에선티안 냈지? 나 제레가 평소엔 덜렁대 보이기... 정찰도 잘하고... 영... 민 스바르그에게 들은 정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제레가 옆에 있으니 분명 회복 취인지 오래됐지? 리벳 모미야말로 혁명의 미천인데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지. 스바르그와 노심은 일단 와일드파이어에 맡겨두고 너인 돌아가서 푹 쉬어. 행운이 우리 편이라면...